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로마 캐톨릭에서는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교회로 아예 그냥 딱 갈라놓고 그 가르 배우는 교회들은 성경 해석권도 없고 성경 번역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계층적인 사회를 만들어 버렸는데 그리고 성찬도 이제 떡만 주고. 잔을 안주는 그런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실 그렇게 직분을 가르진 않습니다 직분의 차이는 있지만 신분상 차이는 없다 하나님의 은사는 다 받아서 누리는 거고 직임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세워져서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직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충분한 은사가 있는지 그 어, 확인이 이제 교회 속에서 확인이 되고 또뭐 본인 뭐 분명히 본인도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 속에서 확인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적으로 교회예 음. 말씀을 전할 사역을 그 사역의 길로 나가게 되면 이제 공적인 과정을 거치는 거죠.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제 신학교 속에서 조사 시취의 과정에 공부를 하고 이제 그걸 다 마치면 조사 시취를 하게 하는 거죠. <웃음>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시취를 거치고 교회 청빙을 받고 또어 주께서 어 이제 <웃음> 은혜 주시는 대로 양쪽 그 목사나 성도들이 서로 서약을 해가지고, 교회에 말씀을 일글자로 어, 세워지는 것입니다. <웃음>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일글자로 세워지면, 아, 이제 참 그게, 사실은 이게 사역의 길에서 일한다는 게참 도초에 우여곡절이 많죠. 함정도 많고. 그래서 이게 끝까지 사역을 자. 잘, 그, 말씀 전하는 자로, 말씀, 은혜의 말씀을 읽을 자로 사역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웃음> 연약한 그 죄된 육신이 있고,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예, 참 쉽지 않습니다. <웃음> 그리고 또, 뭐, 그 개인적으로도 또, 뭐, 가정적으로도 그게 문제가 없어야 되고,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런 일이 없어야 이렇게 평화롭게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중국은 굉장히 지금 박해가 심해가지고, 어, 교회 폐쇄를 시키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방태강 목사님, 그 교회가 폐쇄됐어요. 공안들이 쳐들어와서. 방태광 목사님 지금 여기 잠깐 들어와 계신데 지난주에 제가 한번 뵀어요. 아무튼 많이 너무 힘드신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네, 그래요. 이게 뭐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야 교회도 이렇게 모이고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도 읽는 거예요. 그, 그, 방태환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하시는 말이, 여기 와서 찬송을 심있게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얘기하시오. 근데, 이제 소프라노를, 저 테러를 다 잊어버려가지고, 소프라노를 불러야 되는데, 너무 크게 부르고 싶은데 본인은, 다른 사람하고 조화를 맞춰야 되니까 그게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찬송을 마음껏 부르고, 이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있어서 이게 지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하나님이 조금만 비틀고도 환경이 그렇게 안되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목사가 됐는데도 못 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평화로운 시기를 줄 동안 우리는 각자가, 그 각, 각자의 직임과 그 은사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돕는 자가 돼, 서로. 힘써서. 원래 은사는 그 로마서 12장에도 나오고, 또 뭐, 너무도 잘하는 고린도 전서 12장에도 은사, 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던 에베소서 4장 에도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잖아요 카리스마 인건데 그 은사의 차이, 차이는 차이 외형적 차이는 있죠 근데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직분 직 그, 평등성이 있어요. 각 직분의 평등성이 있다. 목사, 위에 목사가 없고, 교회 위에 교회가 없고, 아무리 작은 교회도 주님의 최상의 치리기관이고, 최고의 치리기관이에요. 아무리 작은 교회도. 그러니까, 작은 교회라고 함부로 하고, 이제 그 열등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 생각들이 많고 사람을 외모로 보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차를 따라 세워도 외모를 봐. 외모를 봐. 외모를 봐가지고 그 열등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 말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그런 주의 일꾼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말씀을 못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상하게.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평화로운 시기를 지금 꽤 오래 보냈는데, 보통 그, 그 전쟁사를 보면,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세계 역사를 보면, 50년 안에 반드시 큰 전쟁이 일어난다고. 역사를 보면 전쟁 역사를 보 지금 우리 지금 70년이 넘었어요 하나님이 참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우리는 또 이제 대부분이 이제 저의 뭐 유교를 겪으신 세대도 있으시지만 대부분이 이제 유교 그 전쟁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그 처참함을 잘 몰라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 쪽은 저쪽도 지금 독일 교회를 통해서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게 뭐냐면 거기 그 푸틴이 그 전력 시설들을 다저 미사일로 쏴가지고 이 겨울에 지금 전력을 하나도 쓸 수가 없다. 이그 여파 때문에 유럽 전체도 지금 아기 우리 한우보 교회만도 그 가정도 갓난애가 있는데. 엊그저께 한번 처음 난방을 틀었다고. 해요. 여태까지 난방을 틀어본 적이 없. 그런 상황에 지금 독일도 유럽 전체가 지금 가스비가 오르고 뭐 전기세가 오르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인플레이가 되고.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70년째 안정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과 성신으로 교회답게 더 든든히 서야 되고, 더 힘있게 주님의 도우심을 갖다 아주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야 또환란에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데, 그, 그럴 때 우리가 인내하고 살아가는 거지, 맨날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줄 생각하고, 있다가 환란에한번 불어오면, 그때는 정신 못 차리는, 있는 신앙 다 팔아먹고, 도망가기 바쁠 거예요. 전쟁이 나도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할줄 아는 그게 신자거든요. 예. 뭐, 뭐, 감옥에 들어가도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그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봤는데, 이건 이렇게, 그렇게 이제 과정을 겪어서 은사를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세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도, 돕는 자로 세워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그리고, 어, 그래야 그 사역자를, 그 사역자한테 아부하는 게 아니고요. 사역자를 그 공고하지 않게 해야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증거할 수 있거든요. 한주 동안에 말씀 준비하기가 참, 어려, 어렵거든요. 그게 무슨 뭐 자동적으로 무슨 기술, 기술자처럼 저절로 뭐 성경만 보면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야 되고, 그런 교회적 상황에 비추어서 빛을 비춰주어야 교회가 나아갈 바를 아는 건데. 그래야 교회가 교회로서 쓰는 거예요. 예. 네. 목사 없어도 뭐 교회 쓸수 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는 쓸수 있죠. 이따가도 저기 뭐 바울,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방문하지 않은 때가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에 있을 때그 사람들이 다 와서 배워가지고 가서 그, 그, 그 그곳에 가서 뭐 에바브라 같은 경우 이제 교회를 평신도지만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한시적으로 그런 것이고요. 사실은 교회에 이제 정상하게는 직분을 주님께서 세워놓은 게 있으니까 직분자를 통해서 직분자가 세워지면 직분자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그 교단도 목사가 두 가지 직업을 갖지 못하게 돼 있어요. 다른 직업, 아유 교회가 힘든데 그 목사라도 나가서 일해야지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 이제 최근에 너무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최근에 그런 얘기가 논의됩니다. 목사 직종도 허락하는 두 가지 직분을 허락하는. 근데 사실 그거 뭐그 그거 있어도 사실 너무 생계가 막연하면 뭐 운전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뭐뭐 뭐뭐 하죠 하고 공공근로도 하고 뭐 나가서 뭐좀 독보하면 뭐 과외 공부도 하고 뭐 그런 알바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 교회가 말씀 받는데 굉장히 어렵. 그래서 그, 개혁교회는 그걸 이제 청빙할 때, 진짜, 아 내가 줄이는 한이 있어도 사역자는 줄이면 안 된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지지할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사람 앞에서 한, 사람 앞에서 하니까, 뭐, 책임 질일 있으면 뒤로 빠져버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들은 그렇게 빠질 수가 없어요. 자기 책임을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이게 거의 혼인 관계랑 비슷한 건데, 사역자와 성도들 간의 그런 원리가. 그러면 그렇게 서로 지지하고 힘을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서약도 하고 책임을 줘야 그렇게 무슨, 그, 계속 사역을 할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말씀, 말씀 받는 게 어렵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뭐뭐 뭐 목사 없어도 우리끼리 잘 서나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웃음> 지난 시간에는 대충 그 정도 얘기했는데 오늘은 159문답을 그 지난번에 읽기만 했는데 읽고 다시 한번 읽고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9문답 부른받은 사람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말씀의 사역에 힘쓰도록 부른받은 사람은 바른 교훈을 전해야 하는데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명백하게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신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하고 지혜롭게 듣는 이의 필요와 능력에 알맞도록 하고 열의를 품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성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백성의 회개와 건덕과 구원을 추구해야 합니다. <웃음> 첫 번째가 이제 바른 교훈을 전하는 건데 여섯 가지의 내용 중에서 바른 교훈을 전하는 게첫 번째입니다. <웃음> 바른 교훈을 전할 때 이제 부지런히 명백하게 신실하게 지혜롭게 열의를 품고 성신으로 성심으로 어, 해야 된다. 음, 말씀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행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주에 충분한 은사를 갖춰야 한다는 조건에서 살펴습니다 디도서 아까 1장 구절 말씀 읽었는데 여기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생망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읽겠습니다. 믿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사도가 전해준 그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제 살 살면서 전하는 거죠요 녹음기처럼 아니면 녹화기처럼 뭐 그대로 자기는 살지 않으면서 그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사는 살려고 받고 살 살면서 전하고 그래야 하는 거죠. <웃음> 강단에서 사도의 교훈을 다 전함으로 한편으로 권면하고 다른 한편으로 책망해야 합니다. 교회그 속성 중에 첫 번째가 그 전,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사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성 위에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이 있다고. 예? <웃음> 사도성이라고 하는, 이게 사도는 그만큼 교회 역, 구속 역사 안에서 독특한 지위에 있는 그 직함이죠. 그래서 그걸 사도는 임시직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존직은 목사와 교사가 항존직이고요. <웃음> <웃음> 그, 에, 그, 뒤도서 2장에서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에, 2장 1절에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아요. 바른 교훈에.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뭐, 여기 합신, 합신, 신학교 교, 세 가지 내용이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교회,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바른이라는 것, 올바른, 뭐, 선한, 이런 뜻은 다 성경에 부합한 내용이에요. 수학, 성경에 부합한 교훈이 돼야 바른 교훈이 되는 거죠. <웃음> 기도가 말씀사역자로서 맡은 교회에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한 것을 지시하는데,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에게 필요한 권면을 전하라 합니다. 하령 늙은 남자에게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라고 권해야 합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행신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 말며 많은 술의 도,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교훈하도록 해야 합니다. <웃음> 신자로서 각각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교훈하게 하였습니다. 굉장히 그 구체적으로 지도를 하는 거죠. 생활 사상적인 지도뿐만이 아니고 생활지도도 하는 겁니다. 생활지도 이게 생활지도를 잘 받는 것도.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생활 지도를 안 받아요. 디도가 바른 교훈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전해야 하는데 그럴 때 신자들의 삶에 적합한 교훈을 함께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을 전하고 그리토를 믿는 자답게 행할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어떤 일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중보의 일을 감 감당하셨다. 그 그걸 이제 그게 메시아로서 오신 그. 그리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거죠. 그걸 다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도의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적인 기능을 또 성도들도 그의 지체로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예, 그러니까 어, 에덴에서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그 왕적이고 제사장적인 그런 선지자적인 그, 그 일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 사람으로서는 그걸 회복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와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다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의 지체들로서는 당연히 그 모범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리스도의 자취를 돌아가, 따라간다고 할때 그런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스리는 거잖아요. 예? 자기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웃음> 교회에 속한 자들은 교회 속에서 그 다스림의 그섬섬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은 섬김의 다스림인지, 지배의 다스림인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웃음> 주님이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리도를 전한다고 할때뭘 전하는 걸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서신을 구성하는 두 부분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도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을 주로 전하고 12장에 가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교회와 신자가 행할 것을 교훈원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 교리적인 진리가 이제 그 1장에서 11장 사이에 실천적인 내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저 주제 주제로 말하는 것은 주요 주제로 말하는 것은 12장부터 1장에서 사실 8장까지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 의로우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신자가 살아갈 때 이제 어떤 일들을 경험하는가 이제 늘 갈등을 하지만 7장에 6장에서는 주님 그우가 세례 하나님께서 사, 4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이제 6장에 와가지고, 아 세례를 받는 건데,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세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그, 옛사람의 성향, 남아있는 성향 때문에 갈등이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 8장에서는. 생명의 성신의 법을 쫓아서 그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가지고 그걸 이루어 간다. 그 부르심에서부터 영화로운 상태까지 나아간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과거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 미래 이스라엘 얘기하고 12, 12장부터 이제 그 9장, 10장, 1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12장부터는 실천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웃음> 바른 교훈. 그러니까,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리적인 내용뿐만이 아니고, 실천적인 내용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 사는 사람들이 그런 갈등도 하고, 도움도 필요하다고, 그 신방도 요청하고, 질문도 하고 하는 것이지, 살지 않는 사람은 질문할 게 없어요. 질문할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 되는 대로 살아가는 <웃음> 그러면 바른 교훈으로 그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른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제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이제 증거하는데, 그리토를 전하는 목사는 그리토를 다 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토를 다 전하려면 필연히 필연적으로 부지런히 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에서 사역, 3년 반의 사역을 했는데, 거기 그 일을 상기시키는 거죠. 바울 사도가 3차 선교여행을 떠나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어떻게 에베소 교인들을 훈계하는지를 감동적으로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니하고 훈계했다고 하는데 사도에게 3년이 얼마나 긴 기간인지를 생각하면 그분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오늘날 목사와 달리 그리도의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목회하는 사람 아닙니까?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목회할 수가 없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또한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3차 선교여행에서는 앞에 두 차례 선교여행과는 달리 에베소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물론 3년 반그 그 에베소에만 에,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니고, 거기에 본부를 두고, 사도가 이곳저곳을 살폈을 것입니다. 사도가 2차 선교여행 때에도 이 예배서를 가려고 했었는데, 에, 못 갔지 않아요? 그, 주님이 막으셔서 뭐, 못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3차 선교여행 때는 이곳으로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만 다시는 에베소를 돌아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도로서는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 또 부지런히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그 말씀을 부지런히 전할 때 부지런히 배워야지, 사도한테는 예. 마찬가지로 사도가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드로아를 들렸는데 거기 일주일을 머물게 됐습니다 안식 후 첫날 곧그 주일에 사도가 마지막으로 들어와야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튿날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는 밤중까지 말씀을 길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때 유도로, 유두보라고 하는 청년이 이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 듣고 졸다가 이제 거기 떨어져 죽었는데 사도가 표적적으로 기적적으로 살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모임을 파하지 아니하고 함께 떡을 떼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지금 지금 북한의 교회나 아, 뭐저 중국의 교회도 그렇지만 이 북한은 특히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외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 가지고 여기 이제 저도 한번 거길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갔어요. 연길에 있는 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위해서 거기 저 카나다하고 저기 미국 쪽에 그,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고 세운 성경학교가 있는데 탈북자들이 돈 벌러 나오니까 돈을 주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양반들은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고 성경을 가르쳐요 이상하지요. 그게 이상한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바뀌어. 별 공산당 강부도 오고 뭐 이북에서 막 저기 뭐 이북도 조폭이 있는가 봐요 거기. 뭐.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도 나오고. 또뭐 아니면 퇴역 장군 같은 사람들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 그 복음을 전하면 그 처음에 이제 거부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 그렇게 그 좋아한답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그걸 다 외우고 이제 다시 들어간답니다. 북한의 상황은 복음을 전할 받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서 전화할 수, 전화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자유의 세계 속에서 다시 그런 폐쇄, 철회장막 같은 그 장막 안으로 다시 들어갈 생각을 하는 거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커리큘럼이 보통 뭐 한, 한 3년 이렇게 잡아놓고 하는데, 그것도 모임마다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고 성경 가르치면 집중적으로 뭐, 몇달 동안 가르쳐가지고, 이북으로 다시 가게 합니다. 본인들이 또 은혜를 누리면, 이북으로 들어가려고 한답니다. 그걸 다 외워가지고, 다 외워가지고 들어가서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 가르쳐, 가르쳐서 걸려서 순교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번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그 북한 지하교회에 대한 내용 한번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노원 한나라 은혜교회인가? 그, 그, 교회, 그 교회에서 그 인터뷰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북한의 탈북민들 은혜를 누린 내용, 거기서 나와서 목사가 된 사람, 뭐 다시 들어가서 순교하고 죽은 사람, 그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복음 전하다 죽은 사람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은혜의 방도이고 유일한 은혜의 방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어 이제 주님의 그 구원을 얘기하고. 교회가 바로 설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말씀을 전하라고 권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토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말씀 전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안 변하고 말씀이 없으면 사회가 설수 없어요. 이, 이 하나님 나라, 재창조된 하나님 나라 사회가 얼마나 고상한 사회이고 얼마나 그, 그 덕성적으로도 그렇고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그 고등한 그런 사회입니까? 인격과 사, 사회를 형성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인데 <웃음> 그러려면 그 말씀의 그고도한 것들을 잘 배우고 그 아주 아름다운 덕을 잘 배워서 말씀해서 그걸 누려야지 누려야지 교회 아로도 살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랑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안 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형통하고 뭐 축복 받아서 산다 그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뭐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이런 상태로 천년 만년 유지되지 아니하고 곧 장차 그리토께서 오실 텐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게 하시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토를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오늘도 이렇게 유지보존되는 이유가 바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수 있기 위함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리도 후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키지 않게 하고. 그, 에베소 3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삼위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 일꾼으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의 일꾼으로 사역한다는 게 3장에 나와요. 그런데 골로새서 쌍둥이 서신 골로새서에 보면 1장에 1장과 이제 2장 초두까지 그게 이제 연계돼서 나오는데 그 교회의 일꾼이 복음의 일꾼이 됐다 그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됐니 예. 네. 교회의 일꾼이 복음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꾼. 그게 그그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난 기꺼이 받 사도는 이 직책 곧 말씀 전하는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힘썼는지를 밝히는데 그 이유가 이 전파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시대 구원의 날이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 되어야 하는 때입니다. 바로 이사실위에서 사도는 때를 어떤지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디모데에게 구원하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일이 그리토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이 유지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언제 말씀을 못 읽을 날이 올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종말은 열려있고 이, 또 하나님께서 이 사회가 타락하면 사회에 징계를 하셔서, 예? 징계를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어도 못 보게 되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걸 잘, 하나님의 일반 법도를 무시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움이 없이 확신을 못하고, 확신이 없으면 거하지 못해요. 살질 못한다. 못 사는 거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그 금보다 더그 귀한 것들이 떨어진다고 보십시오. 그거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덤벼들 거 아닙니까? 어디 누가 저기 공짜로 뭐, 준다고 그래도 새벽부터 가서, 저기 뭐야, 번호 타려고, 가서 줄서 있는데, 뭐, 대, 백화점이나 마트나 뭐, 이런 데서. 그렇지 않아요? 뭐 좀, 거저 싸게 준다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 꿀보다 더 단다고, 달다고 했는데, 그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거 살지 않겠어요? 그것대로. 그러면 그 뭐, 부지런히 그 말씀을 정리하고, 예? 그 말씀대로 그, 누가 물어봐도 대답할 걸 예비하는 그런 존재가 돼. 목사만 그거 합니까? 성도들도 해야 돼. 성도들도 다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예요. 말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 얘기해놓고, 하나도 자기 책임을 안 하고, 자기도 안 가르치고, 남도 못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 못 하는 사람 항상 이유가 있죠. 뭐, 공부 못 하는 사람 다 이유가 있어요. 공부 안 하니까 못 하는 거. 그걸 정리를 안 하니까 못. 첫째는 안 하니까 못 하고, 정리를 안 하니까 못 하고. 그걸 암기를 하고, 그렇게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예. 그 뭐, 자기가 중학생 이상의 그런 저, 통상적인 머리를 갖고 있으면 아이 그럼 뭐두 그, 뭐 자리도 사, 사실 상관이 없어요. 두, 두 자리 어, 그리고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허비하고 어, 뭐 머리 좋다고 그러고 안 하고 뭐 기회가 되면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목사도 직무유기가 하면 안 되지만, 송도들도 직무유기 하면 안됩 음. 지금 아주 긴박한 때이고, 하나님 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는 때인데, 그렇게 준비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은 사도와 같은 심정을 품고 그 맡은 직무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일은 조금 미뤘다가 할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그렇게 할수 없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여건이 다허락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전하라 하시면 여건의 불비함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을 다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달란트, 다 달란트는 다른데, 우리가 받은 달란트나, 뭐, 문화나, 뭐, 똑같죠? 그, 그것대로, 우리를 회개하시는 거지, 내가 무슨 달란트를 얼마나 받았는데, 그, 그, 다, 다른 사람 감시한다고 그게 됩니까? 자, 감시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은사로 주셨으면, 그렇게, 뭐,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해야 돼요. 다 하는 거죠, 먼저. 바울도 내가 전파한 복음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했는데, 그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진짜 이 스스로 하는 말에, 신문대로 거두는 건데, 스스로 하는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저도 마찬가지고, 늘, 그, 부지런히 예. 바른 교훈의 창념을 예. 열심을 다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전할 자들이 있지만 또 우리도 주님 죽으시,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자들인데 그리고 그 말씀이 과연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증험해야 될 자들인데, 그걸 반드시 누려가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 조금 잠깐 놔뒀다가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그런 지식은, 그런 지식은 생명의 지식이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